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어드벤텍 김세준입니다. 2021년 어드벤텍 인베디드 디자인인 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어드벤텍 인베디드 디자인인 포럼은 어드벤텍과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모여 인베디드 개발자와 솔루션 통합 업체를 위한 최신 동향, 혁신적인 인베디드 기술, 부가가치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루고 토론하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2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대만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과 유럽 등전 지역에서 온라인 포럼이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인베리드 혁신 및 디자인 인 서비스, 엣지 AI, 인텔리전스 및 무선 연결 솔루션, IoT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설계 및 제조 서비스 등의 다양한 주제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어드벤텍 인베리디드 디자인인 포럼 웨비나는 총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첫 번째 웨비나는 언택트 시대의 도래와 관련 기술,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IoT 시대의 엣지 컴퓨팅 및 어드벤텍의 솔루션, 인텔의 최신 솔루션과 활용 사례를 설명하는 두 가지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어드벤텍의 한국지사의 인베리디드 IoT 사업부 리더이신 안동환 상무님께서 엣지 컴퓨팅 및어드밴텍이 제공하는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텔의 오진우기사님께서 인텔의 최신 기술 및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하여 m i u 5272 보드가 장착된 인베이디드 PC를 기념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웨비나에 참여 후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세 분을 추첨하여 스마트폰 및 이어폰 무선 충전기를 서른 분께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드벤텍 a e i t 팀의 안동환입니다. 작년에 이어 팬데믹 i t t l e bit of a l i 어드벤텍 디자인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팬데믹이 종료되어 저희 ADF 행사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에서 진행하기를 희망합니다. 금일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엣지플러스로 실현하는 미래의 AIT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가드너의 자료에 따르면 엣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포함한 형태로 2025년에 대략 450빌리언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엣지 컴퓨팅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시장의 노하우가 결합되어서 다양한 버티컬 시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형화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미래의 엣지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엣지로부터 차세대 경쟁 우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산업별 특화된 플랫폼과 솔루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크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산업용 주변 장치와 IoT 커넥티비티가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그 내용인데 혁신적인 인베디드 디자인 서비스라는 내용으로 엣지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인베디드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메디칼, 네트워크, 자동화 장비, 미션 크리티컬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러기지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웃도어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우위적인 기술로서는 QFCS를 통해 효율적인 발열 디자인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더욱 강력한 성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컴퓨터온 모듈에서 서버 들들을 지원하는 컴 HPC가 있고요. 엣지 인텔리전트와 밸류 에디드 소프트를 통해서 AI 구현, 다양한 시장에 맞는 플렉서블한 IO 확장이 가능한 MIO, 미션 크리티컬 시장에 대응하는 어, IPC-A-610G 클래스3 기반의 디자인 및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 언급한 엣지 인텔리전트 솔루션으로 다양한 버티컬 마켓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e 페이퍼를 통한 물류 관리, 특정 리테일 마켓에 맞는 엣지 컴퓨팅, 엣지 인텔리전트 서버를 통해 자동화 장비의 엣지화 그 외에 엣지를 통한 디지털 사인에지 또한 엣지단에서의 AI 출원 구현 등이 엣지 프레스는 다양한 시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 및 IoT의 핵심은 AI라고 할수 있습니다. AI 구현은 크라우드에서 AI를 구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성향 및 비용을 고려시 엣지단에서 AI를 처리하는 리드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드밴텍은 a i 선두 업체인 인텔, 엔비디아와 함께 다양한 솔루션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엣지 플러스 AI 솔루션에는 기존 시스템에서 쉽게 확장 가능하게 하는 AI 엑셀레이션 카드로부터 컴팩트 타입인 추론 엣지 시스템, 하이 퍼포먼스 퍼 AI 시스템이 있으며 AI의 메이저 API인 텐서플로우, 카페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쉽게 인테레이션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드밴텍만의 강점인 디바이스온은 엣지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바이스 온의 상세 기능으로는 데이터 엣지 관리하는 아이스 엣지, 장비 프로토콜을 전환해주는 캔브리지 키오스크 장비를 관리해주는 키오스크 플러스, 산업용 디스플레이를 리모트 제어하는 디스플레이, 이페이퍼 e 장비를 관리하는 이페이퍼, e SSD 메모리 등프리페럴 모니터 및 보안 관리하는 S Q 매니저가 있습니다. 엣지 플러스 클라우드 솔루션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바이스와 엣지의 연결 및 어, 디바이스 선을 통한 관리, 모니터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프라미스 엣지 방식은 어, 클라우드 사용을 꺼리는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로컬 서버 플러스 어드밴텍의 와이즈 파스를 통해서 온프라미스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어, 엣지에서 클라우드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어, 애저의 PMP 인증을 받은 어드밴텍 엣지를 사용하여 쉽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부분은 온프라미스로, 부분은 클라우드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저희가 어, 설명을 드리자면 어, 어떤 부분은 비용 절감을위 해서 온프라미스를 사용하고 을 어떤 부분은 클라우드에서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벤텍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CSP로서 어드벤텍의 디바이스온과 Azure 서비스를 연동하여 전 세계의 어, 대량의 그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140개국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90개 이상의 국제 보안 규정을 대응하면서 어드벤텍의 600개 이상의 플랫폼이 디바이스온을 지원하기 때문에 쉽게 에저에 연결할 수 있고요. 에저는 전세계 100만대 이상 장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드벤텍의 엣지 장비의 효율적인 연결, 관리,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인더스트리얼 프리패럴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무선 모듈, 그 다음에 SSD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OS와 보안 소프트웨어를 턴키로 제공해서 고객들이 쉽게 IoT에 접목시킬 수 있게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IoT 시대의 엣지 디바이스의 중요성과 어드벤텍이 제공하는 엣지플러스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텔 코리아에서 IoT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진욱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제조분야에서 인텔이 비전기반으로 제공드리는 인텔 엣지 AI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조 산업 영역의 머신비전 기술들은 비전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진보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업계에서는 정형화된 어플라이언스에서 워크로드를 컨솔리데이션하거나 분산하는 형태로 구축 방향을 전환하고 을 있습니다. 스마트 카메라 기반의 머신비전 시스템은 PC 기반 솔루션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더 높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머신비전 시장이 제약이라든지 식품 패키징 등 다양한 제조 부분에서의 시장 수요 증가에 기인해서 좀더 높은 성장을 보일 거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예측을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10.7밀리언 정도의 규모에서 2025년 24.7 빌리 150%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약 6.5%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지보수나 검사 영역이 산업용 영역에서 높은 AI 적용 부분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스페시픽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APEC 시장은 2018년에서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어 제조사들이 비전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해결해야 할 현안들과 그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조사들은 산업 영역 전반에 걸쳐서 인건비 증가, 그 다음에 노동력의 공급 불안정성, 고품질 그 설계 요구 사항에 대한 반영, 복잡한 데이터 통합 등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으로는 제조업계의 엣지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비전 데이터를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엣지 컴퓨팅 아키텍처는 레이턴시 감소라든지 실시간 응답 개선, 네트워크 대역폭에 대한 수요 완화 등의 어떤 개선 효과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용 머신비전 및 팩토리 운영 시에는 정밀도 및 신뢰성에 대한 어, 품질 요구 충족을 고려해야 되고요 반복성과 작업 속도에 대한 비효율성을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동 시간 개선을 고려해야 하고 고장률, 자산 폐기 및 어, 작업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노력들을 어, 인텔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텔은 어 다양한 비전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프라 확장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텔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러한 인프라 확장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용 재원 프로세서, 그 다음에 PC용 코어 프로세서, 그 다음에 전력 대비 고효율의 아톰 프로세서, 그 다음에 스마트 카메라 및 AI 가속기로 적용이 가능한 VPU, 그 다음에 산업 영역의 전반에 거쳐서 적용이 가능한 FPGA 솔루션 등 다양한 강력한 하드웨어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요. 엣지에서 인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엣지 인사이트 소프트웨어, 엣지에서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엣지 컨트롤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스택과 엣지에서의 인퍼런싱 기능을 구현을 지원해드릴 수 있는 오픈비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엣지 AI 솔루션을 통해서 저전력으로 실시간에 가깝고 강력한 호환성을 지원하는 엣지 기반의 다양한 인텔 포트폴리오를 어, 통해서 향상된 처리 기능과 어, 보다 향상된 전반적 가치들을 고객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합의 확장 가능한 개발 키트 그 다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 레퍼런스 등을 활용하고 거기에 인텔의 강력한 기술 지원을 결합해서 손쉬운 AI, 애널리틱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하드웨어 전반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특정 대상 하드웨어에 타겟하시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적용, 변환, 그리고 최적화를 지원해 드리고요. 또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 인텔 엣지 AI 솔루션을 통해서 채널 파트너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세일즈 어, 오포튜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리게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로 활용함으로써 수익 목표를 달성하고 파이프라인들을 구축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전에 구축되어 있는 비전 솔루션 등 다양한 어, 라인 카드들을 제공을 해서 타임 투 마켓, 타임 투 밸류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솔루션 인테그레이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고부가 가치의 제조 산업용 유즈케이스를 발굴하고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엣지 AI 솔루션으로 어떻게 산업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고 적용된 솔루션들이 어떤 식의 선순환을 가져오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엣지 AI 솔루션은 제조업체가 엔드포인트로부터 해서 엣지, 클라우드, 고객 전반에 걸쳐서 뛰어난 성능과 인텔리전스를 제공하여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높은 효율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엔드포인트에서는 스마트 카메라를 통해서 공장의 영상 화면을 캡쳐를 하고 캡쳐가 된 데이터들은 IPC를 포함한 엣지 컴퓨트 디바이스로 전송이 됩니다. 엣지 컴퓨트 디바이스에서는 어, 보다 어, 효율성 있는 엣지에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딥러닝 가속기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엣지 컴퓨트 디바이스에서 필요하다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인퍼런싱, 히스토리컬 데이터 혹은 어,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을 인테그레이션할수 있도록 클라우드나 온프림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분석이 된 인사이트들이 고객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현을 통해서 엔드포인트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위반을 방지해서 안전을 도모하게 되고 생산성을 최적화를 하게 되고요. 엣지에서는 어, 자산들이 적절한 요구 조건이나 동작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오류 발생 전에 결함을 간지토록 해서 어, 그런 비용의 절감 부분들에 대고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제공받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공장, 웨어하우스 전반의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조 산업용 부분에서 비전 기반의 사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동화된 예지 보수, 그다음 조립 라인에서의 제품, 부품 추적, 그리고 장비 주변의 근로자의 행동 또는 피플 트래킹을 통한 안전 도모 또는 위험 감지, 품질보장, 결함 방지 등에 적용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규정 준수, 자동화된 제조 공정 최적화 등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텔 엣지 AI 솔루션은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미래로 전환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강력한 하드웨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카메라, 엣지 컴퓨팅, 데이터 센터, 클라이언트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인텔 CPU와 CPU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 내장 그래픽은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나 인티그레이터들이 인텔의 비전 테크놀로지를 확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저희 인텔 가속기들은 엣지에서의 비전에 대한 효율성, 그 다음에 딥러닝 가속화 등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은 인텔의 옵테인과 같은 저장장치, 그 다음에 다양한 네트워크 카드 등 여러가지 주변장치들을 이용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완성도 있는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실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텔 제온 골드 프로세서에서 지원하는 DL Boost는 엣지에서 실시간 비전 어플리케이션들을 구현 가능토록 연산 처리 속도를 가속화해 드리고 결과적으로 3.2배 정도의 성능 향상 그리고 56채널에 이르는 비디오 디코드 성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인텔 엣지 AI 솔루션은 범용적이고 일관되며 플랫폼과 교차 적용 가능한 개발자 경험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비전 AI 솔루션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가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텔의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로 인텔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시고 인텔에서 제공하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도구 및 개발 키트를 통해서 강력한 개발 기반을 구축하실 수 있고요. 혁신을 위해서 딥러닝이나 실시간 제어 같은 그런 핵심 기술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AI 가속 및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해서 인텔은 오픈 비노와 미디어 SDK 소프트웨어 툴킷을 제공을 해드리고, 또한 엣지에서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프라로 확장하실 수 있도록 오픈니스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통합된 AI 및 네트워크 지원 가능한 아키텍처의 적용을 위해서 어, 인텔 엣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 엣지 AI 솔루션은 다양한 이코시템을 스 통해서 많은 가치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데요. AI 딥러닝 및 비전 기반의 IoT 서비스들에 대한 타임 투 밸류, 타임 투 마켓 단축을 위해서 사전 구축된 번들 시스템 혹은 솔루션들의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이코시스템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전 엑셀레이터 디자인 프로덕트들을 통해서 인텔 AI 가속기 기반으로 설계된 레퍼런스 디자인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또한 현재 시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인텔 IoT 마켓 레디 솔루션들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인텔은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갖고 있는 인텔 엣지 AI 솔루션을 인텔 파트너사들에 제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드벤텍은 인텔 기반의 다양한 프로덕트 라인업을 갖고 있고 인텔 기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는 인텔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사입니다. 인텔 코리아는 코리아 마켓에서 어드벤텍 코리아와 함께 제조 부분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 기회들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텔은 어드벤텍의 SBC 베이스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반도체 검사 장비 솔루션을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또한 어드벤텍이 제공하는 산업용 메인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b o e 인스펙션 솔루션도 제공하고 을 있고요. 그리고 어드벤텍의 시스템 온 모듈을 베이스로 해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솔루션 또한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비단 이런 제조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인텔 코리아는 어드밴티 코리아와 함께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강력한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해 나가면서 보다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간략하게 인텔 엣지 AI 솔루션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보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협업기회를 구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인텔코리아나 어드밴딕코리아를 컨택해 주십시오. 자세한 자료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이번 웨비나의 모든 세션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질문자분의 메일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웨비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에 참여 후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무선 충전기와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드벤텍 인베디드 디자인인 포럼의 두 번째 웨비나는 6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웨비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